가수 박창근이 전국투어 서울 앙코르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5일 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창근은 지난 3일과 4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위전당에서2022 전국투어 콘서트 박창근 서울 앙코르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났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창원, 전주, 울산, 청주, 일산에서 전국투어를 이어간 박창근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앙코르 콘서트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4개월 만에 서울 팬들과 만난 박창근은 이유와 이런 생각 한번 어때요? 무대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이어 팬들과 다시 마주한 기쁨을 드러내며 좋은 공연을 선보일 것을 약속한 박창근은 바로 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들 미련 등의 곡을 잇따라 선보이며 짙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연말과 크리스마스 를 맞아 캐럴을 포함한 다양한 세트리스트 가 준비됐습니다. 특히 박창근의 부캐 mr 아보카도 가 등장해 나 어떻게 비와 당신의 이야기 올드맨 등의 곡으로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이어 그대 사랑 앞에 다시 선 나와 엄마 등의 곡을 선보인 박창근 은 공연 말미 관객들을 위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해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박창근은 지난달 발매한 싱글 어린아이를 뮤직비디오 영상에 맞춰 처음으로 가창해 공연이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한편 박창근은 오는 24일 강릉 31일 수원 내년 1월 7일 광주 1월 14일 포항에서 앙코르 공연을 이어갑니다.